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상상이 아닌 진짜가 될수 있다고 해요. 이런 세상 너무 무섭지 않아요?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 월드비전 꿍 엽서 그리기 대회로 함께 꿈꿔봐요. 올해의 주제는 내가 꿈꾸는 모두가 행복한 환경이에요. 환경 뭘 그래야지 막막막막 막막 어렵지 않아요. 지구 마을에 사는 모두, 모두, 모두, 모두, 모두가 한 환경을 마, 마음? 마음껏 그려주면 배요 지구 지구 지킴이 히어로가 되어도 좋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희망, 희망, 희망찬 모습을 그려도 좋아요 월드비전 버즈 참여 방법을 설명해 줄지 검색창에 월드비전 꿈 엽서 그리기 대회 검색 홈페이지에서 환경을 주제로 한 세계 시민 교육 영상 시청 내가 꿈꾸는 행복한 환경에 대해 상상 월드비전 엽서 용지 그림 그리기 완성된 엽서는 학교에 제출 우리의 환경에 대한 꿈이 지금 반대편 친구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여러분이 엽서를 그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잠비아와 필리핀 친구들도 함께 엽서를 그리고 있답니다.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함께 꿈꾸는 월드비전 꿈 엽서 그리기 대회 정말 멋지지 않나요? 그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들은 꿈 엽서 그리기 대회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인스타에서 경품 이벤트도 한다고 하니까 다들 만관부 유튜브 채널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. 그럼 이만 뿅 안녕.